안녕하세요 루이오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아크리액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부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셔서 제가 준비해 드릴 수 있는 아크릴 부분은 최대한 제가 준비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만드는 법을 설명을 드려야 돼서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크릴 재료하고 그리고 어댑터 라인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LED 그런 거를 최대한 준비를 해 드렸고요 예, 구리선하고 어댑터 정보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납땜기랑 납바구요 우선 기존에 작업했던 애가 얘인데 얘와 조금 수정을 거친 얘가 약간 달라요 보시면 색깔도 구리 부분, 구리선 부분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단차 부분을 조금 더 줬어요. 얘는 여기 라인을 맞췄는데 이 수정한 부분은 약간 단차를 줘서 입체감을 좀더 줬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면서 1차 요 영상을 찍으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검은색 이 라인 이게 어 그냥 아무 가이드 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부착이 너무 힘들어서 네, 그 부분을 이번 그 새로 이렇게 수정한 부분에서는 수정한 그 리액터에서는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이 가이드 라인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꽂으면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고정이 되도록 해서 접착을 하거나 이렇게 할때좀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이 되도록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조립하실 때이 영상을 보고 조립을 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셔서 쭉 하신 다음에 이제 아크리 접착제로 군데군데 군데 쏘으셔 가지고 접착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구리선 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구리선이 기존에는 제가 칭칭칭 감았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여기 뒤에 제가 이 봄체랑 이 구리선 감기는 이 투명 부분하고 조립을 할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쪼이 나는 식인데 여기도 보시면 구리선을 촘촘하게 감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넣을 수가 있는데 구리선을 촘촘하게 감아 버리면 요 뒤에 구멍이 가려져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그 수정하는 부분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구리선 자체가 좀 화면에 잘안 잡히긴 하는데 구리선 자체가 여기가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칭칭 감은 게 아니라 길게 만들어서 구부려서 귿자 형태로 구부려서 여기에 끼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칭칭 감은 느낌이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잘 구부려진 느낌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구리선 자체가 어, 가공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벤치를 가지고 그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앞머리를 그러니까 총 이게 몇 가닥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구리선을 몇 가닥을 할지 그걸 정하신 다음에 부리선을 여러 가닥을 한 번에 이렇게 잡아서 벤치로 잡고 구부리고 또 구부리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조금 이 부분이 되게 힘들었는데 잘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단차 주거나 이런 거는 어차피 제가 다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조립하는 방식은 기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순서는 제가 도면을 도면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종이로 이렇게 요런 형태의 종이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닥 부분이 LED판 이렇게 그 표시해 놨죠 LED를 그 위치에 맞춰서 붙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게 요, 요 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요 링을 붙이시는 거고요 링. 요렇게 붙이시는 거고. 제가 권해드리는 걸 요렇게 부착하시고. 그 다음에 뒷면에 요 두꺼운 아크릴 두 개가 있죠. 요거를 먼저 요렇게 부착을 하시고. 요거까지. 얘는 이제 기둥들이 나중에 요 기둥 기둥 있잖아요. 기둥을 고개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꽂는, 꽂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 전선을 통과하셔야 나중에 이거, 어, 이거 조립을 안 했네?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시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선을 이제 연결을 하시고 전원이 들어오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전원이 들어오면 얘를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투명링 있죠. 투명링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덮어 주셔야 덮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그 금색 부분을 그 가이드 해주는 애들이거든요. 요게 총세개 필요하고요. 제가 여분을 넣어 드렸으니까 그거까지 해서 이렇게 올리시고 링 금색 링 있죠. 필요 없는 부분도 하나씩 들어 있으니까 그거 빼시고. 순서대로 하나씩 붙이시면서 올라가시면 실제 이런 모양으로 작업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구리선을 작업하시는 여기에 얘네들도 여유 있게 넣었으니까요 혹시나 부러지거나 그러셨으면 다시 새 걸로 쓰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쭉 붙이신 다음에 구리선 비급자 그 형태로 만들어서 한번 요 부분은 그 구독자 분께서 한번 고민을 해서 작업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그 뺀지로 이렇게 잡아서 구부려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덮었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고정할 때는 강력본도를 썼어요 이게 그냥 구리선이라고 해 가지고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부분 여다가강력본들를 조금 놓고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강력본들를좀 놓고 작업을 했더니 튼튼하게 됐거든요 기존 거는 이 부분이 쑥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을 하지 않아서 이게 빠져요 뺄 수가 있는데 요번에 수정한 애들 같은 경우는 요 구리선이 간섭을 조금 하기 때문에 이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떠요 그래서 접착제로 마감을 해줘야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제가 덤으로 드린 부분이 요런 판 하고 그리고 시트커팅도 드렸어요 요 얘랑 얘랑 시트커팅 같은 경우는 요쪽에 제가 그 쇼케이스 작업하는 거 영상 올려져 있잖아요 그 영상 보시면서 여기에 시트커팅한거 부착하시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거 뜯으시면 되고요 요 뒷면에다가 어 저는 양면 테이프를 썼는데 양면 테이프가 없으시면 아크릴 접착제로 이렇게 마주치신 다음에 접착제를 이쪽에다가 조금씩만 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투명링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지금 각도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각도 깎인 부분이 부분하고 파이프 부분하고 반대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이거 붙이실 때 얘랑 간섭이 있는지 이 아크리액터가 여기 걸었을 때 얘랑 부딪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위치 잡으셔서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 부분은 제가 해드리지를 못했는데 요그 쇼케이스 이렇게 세우실 때 쓰실 바닥 부분은 그 구독자 분께서 직접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어려우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 영상 보시면서 여러 번 보시면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하시면 아마 제주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잘 만들어 보시고요. 만드신 다음에 뭐 사진이나 영상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이오빠TV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